얼마만해수비이냐 여기 얘기. 오늘 얘기는 수열이야 수열 뭔열 수열. 어, 웬열 수열 수열이 뭐냐면 수의 나열이야 그냥 근데 물어보자 음, 내가 수의 나열을 해볼게 뭐1 3 5 7 9 다음 뭐을까그 다음은? 너희가 다음에 뭐을지 안다는 건 규칙을 알았다는 거지 자, 초등학생들은 그 다음 뭐 올까가 중요해. 이제 내가 물어볼게. 아까 그 규칙으로 1300번째는 1300번째는 무슨 숫자가 올까? 1300번을 해보는 미친놈은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규칙은 말할 수 있겠니? 그럼 그 규칙을 식으로 만약에 나타낼 수 있고 그 식의 변수를 몇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오케이? 그몇 번째에다가 그 숫자만 대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겠지.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혈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수의 나열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 규칙. 규칙이 없다면 식으로 못 만들 거 아니야. 야, 맞춰봐. 42, 45, 아니아니 아냐. 니 아니. 45, 50, 79. 다음 거 뭘까? 못 맞춰. 우리 아빠 태어나시대, 우리 엄마 태어나시대, 나태어났는데내 동생 태어났는데 니가 어떻게 맞춰? 맞지? 응. 그럼 지금 말한 이 규칙은 나만 아는 규칙이지. 응. 나만 아는 규칙은 너희가 맞출 수 있어? 응. 자, 그리고 너희가 알고 있는 숫자들 중에 규칙성이 없는 숫자, 원주율. 규칙이 있다면 여기까지 반복되는 규칙이에요 하면 되지만 그 규칙이 없으니까 계속 숫자를 나열하고 앉아있지. 그럼 그 다음 숫자를 예측할 수가? 없지. 못 맞춘다니까? 운 좋게 0부터 9까지 10개 중에 하나겠지. 그럼 10명이 동시에 0부터 9까지 동시에 딱 이렇게 해주고 맞는 사람 한 명은 나오겠지. 그게 뭐야 맞니 정확하게 찾아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수열이라는 거를 뭐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수열은 어떻게 나타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거든 자 수열 왜냐하면 수열 배우려고 첫 번째 장딱 넘기면 등차수열 나와 등차수열이 뭔데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될거 아니야 등차수열은 수열은 수열인데 등차라는 규칙을 가진 수열이거든 근데 등차라는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수열의 표현 방법부터 알아야지 자, 수열이야. 숫자를 나열해볼게. 첫번째를 이런식으로 쓰는거야.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쭉쭉쭉 가겠지. 이건 누구? A라는 수열인거야. 그러면 몇번째가 중요한거냐면 얘가 얘가 첫번째겠죠? 첫째 항입니다. 얘를 각각을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 둘째항, 셋째항, 넷째항, 제1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여기는 얘만, 얘만, 얘만 첫 번째 항만 특이하게 초항이라는 말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라고 보통 씁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를 그냥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초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1, 2, 3, 4, 이 뒤에 붙는 건 번째기 때문에 자연수지. 그러니까 N번째 항이 있다고 라 하자. 그럼 얘는 제, 그러니까 N번째 항, 제, N항 이렇게 부르겠지. 근데 이 n 에다 N에 N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얘를 일반항이라고 불러. 무슨항? 일반. 일반항.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혈. AN이라는 수혈은 첫째항이 A1이고 이말 안에 첫째항이 A1, 둘째항이 A2, 셋째항이 A3, 넷째항이 A4인 수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수혈 b n 는 첫째항이 B1, 둘째항이 B2, 셋째항이 B3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혈입니다. 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어떻게 나열되 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규칙이 필요 없지, 그럼. 나열된 것에 그냥 번호를 매긴 것 뿐이야. 그러면 이 수열들을 더하는 과정이 필요해. 수열의 합이라는 파트가 필요할 거야. 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걸 기준으로 보통 잡는다. 그러면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약속은 아닌데 많이 쓴다. 합이니까 썸을 쓸 거고 n번째까지의 합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오케이? 몇 번째까지의 합 그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셋째 항 더하기 쭉쭉쭉 어디까지 더해주는 거야? N번째 네. 항까지. 그럼 S5는 무슨 뜻이야? 네. 첫째 항부터 다섯번째 항까지 몇 개의 항을 더한 거야? 다섯개. 네. 음. 자 그러면 이건 뭘까?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걸까? 얘 바로 앞에 항까지 더하는 거겠지? 네. 그럼 이 둘을 빼주면 뭐가 될까? 몇 번째 항 될까? n 번째 항 되겠지. an 따라해 an. 말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항까지 합은 그냥 얘잖아. 네. 그래서 요 둘이 수열 수혈 파트, 수열의 합 파트 요걸로 인해 수열의 관계 파트. 너희는 항상 이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 오케이. 네. 자 수열이란 뭘 가진 걸 우리가 규칙적 뭘 가진 걸 우리가 판단해 보겠다. 규칙을 가진 수열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너희한테 주어지는 기본 규칙 두 가지를 여기서 배우게 될 거야. 첫 번째는 등차라는 규칙과 두 번째는 등비라는 규칙을 배울 거야. 오늘은 등차만 배울 거야. 뭔 차? 등차. 등차. 그럼 등차수혈의 이렇게 나열되는 부분, 그 중에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 등차수혈의 합을 배우게 되며 등차수혈의 일반항과, 일반항과 수혈의 합, SDN 사이의 관계를 배우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럼 등차라는 수열은 무슨, 무슨 그걸 갖고 있냐 이거지. 그걸 보고 싶은데 여기 봤더니 먼저 수열의뜻 있지? 네. 각각의 나열된 수를 수열에 뭐라고 한다? 항이라고 한다. 항의 개수가 유한한 걸 유한 수열 무한, 그걸다 필요 없습니다. 항의 수와 끝항이 중요하고요. 다음 일반항은 뭐냐? 몇 번째 항? M번째 항, AN 얘기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첫째 항은 2고요. 둘째 항은 누굽니까? 사 셋째 항은요? 다섯 번째 항은요? 16이죠? 다섯 번째 항 얘기했습니다, 저는. 네. 자, 이게 방금 얘기했던 제가 수열에 대한 이야기고, 등차 수열은 그럼 무슨 뜻이야? 이거거든? 자, 오른쪽에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등차 수열 이름에서 느껴지는 건 뭐야? 차지, 차. 수학에서 등은 뭘까? 응? 뭐, 어, 같다는 거야. 그럼 차가 같은 수열이거든 차 같은 수열. 음. 1, 3, 5, 7, 9. 얼마씩 차가 생겨. 음. 그 차이가 다이인 거지. 이런 게 등차 수열이야. 음. 뜻은 일정한 수를 어떻게 한 걸까? 차니까 빼면 좋은데 더하여, 뺀다는 건 마이너스를 더한 거니까. 음. 얻어지는 수열이야. 얻어지는 중량, 중량이 아니라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드는 수열입니다. 음. 이때 이 일정한 수를 공통된 차, 공차라고 한다 뭔 차? 공차 D에요 알파벳 D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써보자고 첫째 항이 A1, 둘째 항이 A2, 셋째 항이 A3, 넷째 항은 A4 이런식으로 쭉쭉쭉 N-1번째가 있으면 그 다음 항은 N번째고 그 다음은 A N 응. 플러스 1이 되겠지 응. 얼만큼씩 더해간다고? D 누가 1이야 D를 더해간다고 D를 더해간다고 맞아요? 네. 그럼 얘는 첫째 항을 A라고 한다면 둘째 항은 A D 셋째 항은 A 플 +2D, 2D 넷째 항은 A 3D, 3D. 그러면 일반항 A에는 a n 은 A 몇 D 첫째 항 0D, 둘째 항 1D, 셋째 항 2D, 넷째 항 3D 규칙을 찾아라! 뇌절이 아니라 규칙을 찾아라! 규칙을 찾아라! 이건 a n 은 A 몇 D 첫째 항은 a1은 0d, 2는 1d, 3은 2d, 4는 3d, n번째는 n-1d 규칙을 찾아라. 뇌절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찾아라. 제발, 오케이? 일반항 an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따라해.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d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사용하냐? 등차수열인데. 일반항 A7이 그러니까 A7은 A 플러스 몇 D? 6D, 6D. 오케이 네. 그럼 A9는 A 플러스 8D. 8D 오케이 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차이나? 3차이나지 그러면 한칸두칸세 칸이니까 D를 몇번더한 거야? 세번즉 세 번. A9 마이너스 A7은 이렇게 계산해도 2D지만 둘이 몇칸 차이나니까 2D다 무슨 수열에 대해?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함수가 몇차 함수라고 그랬지? 왜? 이름이 붙었으니까 라고 그랬지 맞니? 수혈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이 되는 수혈은 누굴까? 등차 왜? 이름이 붙었으니까 그럼 2차 수혈은 뼛속까지 다 쪽쪽 빨아먹어야 된다고 그랬지 맞나요? 등차 수혈도 뼛속까지 쪽쪽 다 빨아먹어야 된다 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이름이 널리 알려진 기본 수혈이니까 알아들어? 네 자, 요거 잘 봐주시고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요 녀석을 봅시다 일반항을 네. 만들어내는 과정을 봅시다 만약에 네. 첫째항이 3이고요 공차인 D가 2면 넣어봅시다 A에는 3 플러스 2가 곱해진 2N 마이너스 1이니까 2N 네.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2N 플러스 2인가요? 네. 아, 여기 2가 되는군요 전개해서 맞아? 네. 그러면 1 집어넣으면 3 되는 거 맞고요 2 집어넣으면 5 되겠죠 네. 그러니까 3, 5, 어, 7, 3 넣었으니까 4 넣으면 9, 어, 2씩 커지는 거 맞죠 네. 그럼 물어볼게요 A200은요? 넣으면 되잖아요, 400일 맞나요? 네. 그럼 아까 제가 1, 3, 5, 7, 9 생각해봅시다 얼마씩 커집니까? 네. 그럼 공차가 얼마라는 얘기죠? 네. 2인 등차죠 첫째 항이 얼마죠? 예. 그러면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 이거니까 e n 1이죠 예. 제가 1500번째 물었죠 3000에서 1 0 0번이니까2 9 9 9 나오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일반항을 구한다는게 어떤 힘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근데 일반항 이렇게 구하는게 너무 귀찮더라 이거야 그래서 잘 봐봐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만들기 위해선 N이 필요한거야 A하고 D가 필요한거야 A하고 D지 n은 함수의 x와 같은 거야 그렇지? 숫자가 들어가서 그 값을 유도해내는 거지 구해야 될 값은 아니잖아 그니까 여기에는 있 a랑 d가 필요해 a가 뭐라고? 첫째 항 d는 뭐라고? 공차 자, 등차수열은 뭔가를 계속 빼보는 거야 빼보는 액션을 하는 거야 그럼 공차와 관련된 뭔가가 튀어나올 거야 왜? 이름이 뭐니까? 등차니까 뭔가를 계속 더해나갔으니까 이해돼? 네. 자, 그 다음에 얘를 좀 빨리 만들어보자 등차수열의 일반항 a n 은 따라 등차수열의 일반항 a 는 물어보겠습니다. N에 관한 몇 차입니까? 몇 차식입니까? 이거? 네, 1차식이죠. N에 관한이면 N이 문자라는 겁니다. 아우, 너 지금 가만히 좀안 있을래? 계속 이때 N의 개수가 뭡니까? 뭐야? 난 눈치 보지마네가 전개해. 야, 널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지 지금? 알아들어? 네. N에 관한 1차식 맞아? 네. N의 개수가 뭐냐고? 네. 뭐야, 뭐? 공차. 공차, 그래. D 말고 공차를 읽어줘. 공차야. 따라해. 등차수열의 일반항 a n 등차수열의 일반항 a n 텐션 올려.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N에 관한 1차식 그때 N의 개수가 뭐다? 공차. 웹툰에도 나오는 대사야 그럼 웹툰 작가도 아는 사실이라는 거지 그치? 그 사람이 수혈을 정말 잘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등차 수를 조사해봤을 수도 있잖아 그럼 조사했을 때그 말을 썼다는 건 뭘까?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가 되는 얘기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알라고 그럼 봐봐 어떻게 되나? 이걸로 볼게 AN은 N에 관한 몇 차씩? N 앞에 계속가 공차니까 EN 적고 가겠죠? 네. 우리 직선 만들듯이 첫째 항이니까 1러서 3 나와야 되네요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더 빨라집니다 A7이 5구요 A9가 10 3 할게요 괜찮아? 네. 그럼 둘이 몇 차이나? 몇 차이나? 네. 9하고 이몇 차이나? 2D지 몇 차이. 네. 그치? 2D만큼 커지는 거니까 얼만큼 커졌어? 8, 8. 그럼 D가 얼마야? 4, 4. 그럼 A는? 몇 N? 4n. 음. 맞지? 네. 7 넣어서 5 나오면 되지. 네. 뭔 얘기인지 이기 네. 그러니까 얘가 7 5예요 얘는 9,13이에요. 직선 그구 해주세요. 이거하고 같은 얘기야. 음.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얘기할게.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다. 무슨 중앙? 등차 중앙. 등차 중앙. 등차, 중앙. 등차 수열인데 이 표현이 이렇게 돼있어. A, B, C라는 세 수가 차례대로 차례대로 등차 수열일 때,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오케이? 그럼 이 간격이 다 같다는 거잖아. D를 더 했다는 거잖아. 네. 그럼 B는 뭐야? A 플러스 D 맞지? 네. B는 다시 C 마이너스 D 괜찮겠어? 네. 그럼 둘을 더 해봐. 그럼 E, B는 A 플러스 C. 네. 그 등차 중앙, 등차 수열의 중앙은 양 사이드의 합을 나누기 2한 것과 같다 음. 평균이지 이거 네. 산술 평균이지 네. 그러니까 등차 중앙은 중앙이잖아 가운데 있잖아 그러니까 네.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기 때문에 얘네 둘 더해서 나누기 2한 네. 거는 같다 그럼 내가 이게 잘 봐봐 <웃음> A1, A2, 네. A3에서 중앙은 누구야? A. 네. 간격이 얼마큼씩 돼? DD 네. 맞아? 네. 그럼 A1, A3, A5는 이 간격이 어떻게 돼? ED 네. ED 이것도 중앙이야. 네. 이것도 등차라고. 같은 걸 더했잖아. 네. 맞아? 네. 그러니까 등차수열은 같은 간격을 띄고 있으면 그놈들끼리도 등차가 된다고. 음. 오케이? 네. 그럼 이거는 자 A9 몰라. A21 가운데 뭘까? 둘이 간격이 어떻게 돼? 12D 네. 그럼 6D 올라가면 되지. 네. 6D 올라가면 A15 10. 뒤에 있는 숫자 봐봐. 얘랑 얘 더하면 얼마야? 20. 30 얘는 얘 반이지 네. 얘네들 더해도 얼마야? 6, 6. 나누기 2도 얘지 네. 얘랑 얘 더해도 얼마야? 4 나누기 2도 얘지 네. 그러니까 등차수열에서는 이게 성립해 이 가운데 항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AN 더하기 AK가 AP 더하기 AQ가 되는 순간들이 생겨 언떨 때 얘네들 더한 합이 얘네들 더한 합과 같을 때 네. 그 말이 뭐야? 중앙이 같을 때 오케이. 네. 여기까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문제 하나도 안 보고, 지금 그냥 우리 대화로만 하면서 이 수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기 어려워 얘들아. 미안해. 수학 일이 다 어렵다 그랬지. 지수로그 함수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봤던 적이 없는 학문이야. 근데 로그의 뒤에 붙은 상용로그, 삼각함수, 그리고 로그는, 수혈은 내가 이런 표현을 했었어. 수혈은 수포자 양성소라고. 수학의 무덤. 애들이서 깃발 꽂고 다 포기하는 곳. 예전엔 이게 세계가 뭉쳐있지 않았어. 어땠냐면 이런 식이었던 거지. 1학년 2학기 마지막에 삼각함수를 배워. 거의 마지막에. 그래서 1학년 끝날 때쯤 삼각함수로서 어느정도 떨궈져 나가. 수포자들이. 그 2학년 올라갈 때 안녕하세요 여기서 한번더뒤져보세요 상롱 로가 나와 음. 그 2학년 2학기 때한번더떨궈져나가 2학년 2학기 때 안녕하세요 수혈입니다 다 죽으세요 음. 그러면 수혈에서 포기한다는 건 뭐야 버티고 버티고 버텼는데 포기란 거거든 음.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근데 이세개를다묶어놨어 <웃음> 일단은 안녕하세요 지수예요 포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단원 삼각함수입니다 또 포기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3단원 아직까지 살아남으셨네요 올킬 이 책이 최악이라고 최악 저 이번주에 이거 다 끝낼겁니다 수열 다음주부터 설 연휴 지나고 나서부터 수학 2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해되셔요? 네 수학 2를, 수학이랑 확통을 진행할건데 너희가 수학 2를 안 까먹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1교시는 수학일 복습을 하면서 2교시 수학이랑 확통을 진행할까 해요. 예전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수일 확통을 쫙다 진행을 하고, 수위를 그냥 학기 막, 2월 말에 다시 복습을 시작을 했는데, 너 이거 까먹을 것 같아. 내가 불안해. 그래서, 수위이랑 확통을 조금 더 얇게 보더라도, 조금 더 가볍게 보더라도, 수일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월수금에는 1교시 수일, 2교시 확통. 화목에는 1교시 수일 2교시 수이 이해돼? 음. 확통이 메인이야 확통이 메인이라고 너희가 이학년 돼서 너는 아니지만 확통은 안 들어가지만 너희는 확통이 같이 시험을 볼 거란 말이지. 수일이랑 확통이랑 그러니까 둘 같이 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좀 해주시고 여기 일단 정리해주세요. 지금 가, 너무 쉽게 가볍게 보지 마세요. 삼각함수보다 훨씬 데미지가 셉니다 오케이? 정리해주세요. 오케이. 자, 일반항 얘기했고요. 특징도 말씀드렸어요. 얘네가 나일 차식. 등차 중앙도 말씀드렸고요. 문, 밑에 있는 새끼 문제들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등차수야 여기 나와있죠? 네. 이 13579야. 13579. 가봐봐. 특징을 봐봐. 똑같은 수씩 커지지. 응. 맞니? 네. 내가 먼저 야, 1. 잠깐, 난 이거 안닌는 거야. 1. 3. 다음 뭘까? 왜? 나두 개만 얘기했는데? 곱하기 3일지 더하기 2일지 어떻게 알아? 어, 곱하기 2 3한 다음에 나는 기 9를 한 건지 2를 곱하고 1을 더한 건지 모르잖아. 근데 왜네 맘대로 결정해? 나 너랑 대화 중이야 시선폐피하지마 왜 너만 대로 결정해? 규칙을 보려면 최소한 항이두 개만 있으면 규칙 못 찾아 넓게 보라고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럼 너희한테 앞으로 시킬 거란 말이야 그냥 AN이라는 수요를 주고 몇 개를 넣어보게 해서 규칙을 찾으라고 할 거야 두 개만 넣어서 찾을 거야? 한개 넣으면 찾아져? 그럼 두개 넣고 나한테 보지 말아야 되는 거지 두개세개네개 개, 네개 넣어보고 규칙이 보일 때까지 찾으라는 거야 이 단원의 핵심은 뭐야? 규칙을 찾으라는 거지. 누가? 내가? 규칙을 누가 찾는 거야? 어, 너희가 찾는 거야. 오케이? 그 기본 규칙들 중에 더하는 규칙에 대해 보고 있는 거니까 계속 더하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알간? 자, 첫째 항일이고 공차가인 등차수혈의 일반항 A에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니까 2 n 적고 출발하겠죠? 1 넣어서 1 나오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하면 되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요 얘는 해석합시다 공차죠 이거 얘네가 1차식이니까 네. 공차가 마이너스 5구요 첫째 항은 1 넣어보면 되는 거네요 첫째 항은 3이죠? 네.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세 숫자가 차례대로 등차수열을 이룹니다 어? 등차 중앙 얘기하는 겁니다 가운데 항은 양 사이드 항의 합에 나누기 네. 그럼 곱하면 4x 플러스 6이 7x 3x가 6 그럼 그 x는 2 넥스트 자 물어볼게요 여기 1 넣어볼게요 첫째 항부터 3항까지 구하라고 했잖아 여기 1 넣으면 3이지 네. 2 넣으면 6 3 넣으면 9아 9. 어, 이건 등차구나 라는 느낌이 오는게 맞아 그럼 1 넣으면 3 2 넣으면 5어 5. 다음 7인가? 3 넣어봐 굳이 이것도 수열이야 1을 넣으면 1 2 넣으면 3분의 1 3 넣으면 5분의 1 1 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 코사인 2분의 파 코사인 90도 얼마야? 0 0 어? 넌 뭐라고? 2분의 2 3넌1 너는? 90도 90도 너는? 1 코사인 90도가 1 코사인 x좌표인데 1 코사인 90도가 1 코사인 90도 얼마야? 이 들어가면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얼마야? 아할말 어, 안나 코사인 파이 얼마야? 한말 안나는 첫번째 대답을 안해서 두번째 몰라서 코사인 파이 얼마야? 아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지랄들을 한다 근데 이걸 모르는데 이걸 왜 해? 코사인 0 0 코사인 x좌표 0 얼마야? 코사인 90도 0 코사인 파이 코사인 2분의 3파이 코사인 2파이 응. 코사인 대답 안 했다는 친구들? 2분의 5파이 응. 코사인 3파이 응. 코사인 2분의, 6, 2분의 7파이 응. 코사인 4파이 응. 하기 싫죠? 하지 마세요 그러면 2분의 2파이 코사인 파이 얼마야? 응. 3 들어간다 코사인 2분의 3파이 얼마야? 립싱크 하지 말자. 자, 얘 일반한 거 알아. 이거 등차야? 등차야? 너 1에다가 뭘 더해야 2분의 1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되면 0 되는 거 아니야? 묻는 거야. 얘 등차야? 어, 대답 좀 하자. 얘들아. 아이 씨. 대답 좀 하자고. 등차인가요? 뭐라고 크게 좀 말하자. 등찬이 크게 말하니까 계속 우물 대네왜 등찬이 등찬은 똑같은 수를 더해간다 그러지 않았니? 네. 뭐더한 거니?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더 했니? 그럼 등찬이 얘들아, 등찬이 근데 규칙을 다음은 모을 거 같니? 크게 말하자 그 다음은 뭐올것 같니? 네. 그 다음은 네. 규칙 알았네? 네. 규칙을 말로 해보자 어떻게 되니? 네. 분모가 1씩 네. 커지지 네. 분자는 1이지 네. 네. 분모는 똑같이 1씩 커지지 네. 그럼 분모가 무슨 수혈이야? 진짜. 등차 수혈이지 네. 그럼 첫 번째는 1이지 네. 공차 1이지 N, 듣니? 네. 1 곱하기 3, 3 곱하기 5, 5 곱하기 7, 7 곱하기 9, 다음 뭐올것 같니? 크게 말해라. 9 곱하기 10에? 그 다음 먹을 뭐거 같니? 10에 곱하기 13. 그 다음 먹을 뭐거 같니? 13 곱하기 15. 그러면 규칙 말해보자. 말해보자. 규칙 알았다며. 규칙은 아는 거잖아. 네. 말해보자. 이차이랑두 수를 곱했지 네. 그럼 기준을 잡자 앞에 있는 수는 N번째엔 뭘까 앞에 있는 수들의 규칙을 봐라 몇시 커지니 2시 20. 커지는 등차지 앞에 있는 수가 네. 그러면 2시 커지니까 2N이고 1어서 1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이게 앞에 있는 수지 네. 이 수보다 두개 크지 네. 됐니 음, 네. 괜찮니 네. 로그 3 로그 9 로그 27 로그 81 다음 뭐까 로그 왜? 고, 친구들을 위해. 불운한 친구들을 위해 얘기해줘봐. 몇씩 곱한 것 같아. 진수에다가. 30, 30 곱해나갔지. 괜찮니? 얘는 3. 3의 제곱. 3의 3제곱. 3의 4제곱. 그럼 여긴 3의 5제곱. 5제곱. 야, 그럼 1번째 1, 2, 3, 4. n번째는 로그 3의. 첫째 1, 둘째 2, 셋째 3, 넷째 4, 섯째 5, n 번째는 엔조로그 삼 해도 되니? 네. 너네가 해야 돼. 얘들아, 말이 어렵니? 목소리를 키워줬지. 자신이 없어도 근데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 키우는 거랑 이건 다르다니까요. 얘들아, 이건 모르면 욕 처먹는 거 맞아. 네. 맞지? 이해되지? 이건 모르는 게 당연한 게 맞아. 그래서 묻는 거라고. 등찬이? 모르겠어요. 등찬이? 아닌 것같으면 아니요. 내가 묻겠지. 왜 아니라고 생각하니? 등찬이? 네. 왜 등찬이? 모르니? 왜 모르니?가 아니잖아. 이거는. 이거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목소리 좀 키워달라고. 얘들아, 나 오늘 너희 수업 이게 두 번째, 아 8시간 더 해야 돼. 여기서 진다 빼. 무슨 수혈이래? 등차 수혈. 그럼 얼마씩 더해가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네. 몇씩 더해가니? 만 원. 다음 뭐겠니? 만원그 다음? 만원 오케이? 네. 자, 그럼 얘는 등차인데, 이웃한 두항 받더니 얘네 둘이지? 네. 얼마 커졌니? 네. 그럼 거꾸로 가려면? 21? 육식 작아지면 되겠지 네. 또 거꾸로 가면 괜찮아? 네 얘네 이웃한 거는 4분의 2씩 뺐지 네 다음 뭐야 4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여기는 4분의 마 분모가 6으로 통분되면 이뻐 보이겠네 얼마 커졌어 6분의 1 그럼 뭐겠어 6분의 4 약분도 해줘야지 분여기 뭐겠어 등차수열이래. 그럼 얼만큼씩 커졌는지 봐야지. 얼마 커졌니? 20 그럼 AN은? 음. 2N 쓰고 생각하자. 1 넣어서 2 나오면 되지. 네. 맞지? 네. 얼마 커졌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N 쓰고 시작하는 거 맞지? 네. 첫째 항이지? 네. 1 넣어서 뭐 나와야 돼? 10, 얼마여야 돼? 10, 10, 10, 10. 맞아. 네. 등차지. AN이지. 얼마씩 커지니? 2분의, 그럼 어떻게 써야 돼? 2분의, 1분의, 1분의, 1분의 2분의. 그렇지. 얼마씩 커지니? 이거 3분의 9에요. 마이너스 그럼 a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n 쓰고 생각하라고 1 넣더니 얘 나와야 돼. 할수 있겠니? 내가 빌드업을 계속 하는거야. 봐봐. 나 너, 너희 수업할때마다 계속 오지. 할수 있겠니? 괜찮니? 되니? 네. 그러니 내가 다음 단어 너희가 안된다고 갖고 왔을 때내 반문이 뭐야? 왜 안되니? 뭐가 안되니? 이거지? 네. 그러니 확실하게 얘기라고좀 애매하면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라고 첫째 항이야 A1이 몇? 마이너스 11 A4는 A4지 네. 마이너스 2몇 차이나니? 3몇 차이나니? 3이니? 3D니? 3D요. 3D. 그럼 예세에는 굳이 D는? 3. 3. 공차 구하래. D가 얼마? 3. 공차가 이거고 얘가 이거야. 5는 A5는 A 플러스 몇 D? 4D. 맞아? 네. 얘가 6이야.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A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6이야. 첫째 형 얼마야? 6. 네. 이럴 때 쓰는 거야. A 플러스 몇 D? 4. 4D는? 4곱하기 a 플러스 몇 d, e d 맞아요? 네. 그럼 얘는 a 플러스 몇 d? d. 모르겠지 d.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돌아버리겠지. 우리 했던 거거든. 이때도 물었거든. 되냐고. 이거 a 플러스 몇 d? d. a 플러스. D. 하나 줄인 d 맞아? 네. 그거잖아. a 플러스 몇 d? d. a 플러스 몇 d? 얼마 6. 모르는 거몇개식몇개 넘길게요 3a 플러스 4d는 0 2a 플러스 4d는 6 뺄게요 a는 마이너스 6 a가 마이너스 6입니다 네. 마이너스 12 넘어가니까 18 d는 2분의 9. 몇 구에 A 플러스 몇 D? 6D. A는 마이너스 6 6D는 27 정답 21 얘들아 여기 어려워라고만 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너희한테 혹시 그러니까 못해도 돼 대충해도 돼 어차피 어려우니까 이제 못 맞춰라는 의미로 들리니? 긴장하고 빠꿍하고 따라와 얘기지 여기는 모두가 포기했다그 해서 극복한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모두가 포기한 건 아니잖아 그치? 네.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야 등차수열 AN이니까 A31은 얼마? 80. A45는? 127. 이 둘만 되면다 구한다고요 왜? 얘는 A플러스 몇 띄고 30D 30, 얘는 A플러스 4 4 모르는 거두개씩두개니까풀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쪼려서몇 차이나? 1 4 d 여기서 빼주면 몇차이나 그럼 D는? 33. 맞지? 네 맞아? 이거 A 플러스 몇 D? 30D. 가 얼마야? D 알지? A 플러스 몇이? 90. 85 그럼 A는? 마이너스 5. 문제에서 뭐 구하래? 첫째 항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5. 5 공차는? 3. 3 맞아? 네 그럼 A에는? 3이니까 몇엔? 3엔1 넣어서 얘 나와야 돼. 100번째 항은? 100 집어넣겠죠? 192. 292 얘는 몇번째 항이네요? 몇번째 항인지 몰라요. 얘가 얼마래요? 165 3N이 얼마면 돼요? 183 185. N은 165. 61 61항 오케이? 네 감이 와? 네할수 있겠어? 네. 몇 번째 항 내가 궁금한 건몇 번째니까 걔를 n이라고 하면 일반항 만들어야 되지 네. 등차수열이 야 얼마씩 커져 45. 그럼 a는 몇 n 4n, 4N. 1러서 첫째 항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3. 얘가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면 되지 네. 그럼 4n이 103보다 <웃음> 커져야 돼 n은 26 5점 얼마보다만 커지면 되지 네. 첫번째로 커지는건 몇번째항? 26항 재 써야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 자 안했다고 해서 <웃음> 요 앞에 컴마하고 앞쪽이 없지? 네. 그럼 얘를 첫번째항으로 보잖아요 오케이? 몇시 커지죠? 마이너스 그럼 a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 n. 플러스 1 넣어서 얘 나와야 되니까, 103. 작아지면 되네요. 음수니까. 그럼 3n이 크면 돼요. 뭐보다? 그럼 n은 크면 돼요. 34. 점 얼마보다. 그래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건몇 번째야? 35. 35항.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재 붙여야 돼요. 얘도 여기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몇시 커집니까? 6 0 커지니까 6n 시작하면 되겠죠? 네. 1로어서얘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8 하면 되겠네요 네. 처음으로 양수래요 그럼 6n이 커지면 돼요 58보다 네. 그럼 n은 9 얼마보다 커지면 되네요 네. 몇항? 제 10항이요 갑시다 10항. 여기 사이에 두 수를 넣어서 등차수열을 만든대요 그럼 18하고 두 수니까 a랑 b 넣어도 돼 괜찮아? 네. 그리고 9 등차래 네. 그럼 봐봐 몇칸 차이가 나세칸세 칸. 세 칸. 그러니까 얘를 첫째항으로 보고 얘를 넷째항으로 보면 3D가 얼마냐면 얘에서 얘 음. 마이너스구요 그럼 D는 마이너스 3 그럼 이 다음 수가 뭐여야돼 15. 15 그럼 그 다음 수는 12. 12 오케이 네 괜찮니? Next 등차중앙 이런 말이 있어 세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세요. 얘는 그냥, 그냥 등차 중앙이야. 가운데거의 두배는 가운데는 양사이드의 합의 나누기 2와 같으니까 두배 되지. 네.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 2 1 5 1 마이너스 여기 붙으면 되니까 x는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 만약에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면 뭐 같아지는 거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자, 이건 몇 차야? 3차. 3차지 세 근의 세 근이 등차수열이야 그럼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순서라고 하자 음. 그럼 알파랑 감마를 더하면 두 배의 베타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세 근의 합이 있잖아요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가 얼마야? 3이고 알파베타 플러스 베타감마 플러스 감마알파는 얼마야? 알... 크게 말해? 응. 마이너스6이야 마이너스 알파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K야 또 모르지 어우 너무 힘들어 어, 선생님 이거 말씀해주신 적 없는데요 웃기고 앉았네 무지막지하게 많이 해줬을거다 이것도 됐습니까? 알면 뭐 많이 써먹질 못하는데 대입할게요 네. 얘는 뭐야? 3베타야 3베타가 얼마? 3그럼으로 가운데 있는 이거는 무조건 응. 1이다 대입할게요 알파 더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가 마이너스 6이죠 네 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2예요2 네. 그니까 알파 곱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8입니다 네. 근데 베타가 얼마라고? 1이라고요 네. 네. 괜찮아요 네. 그럼 얘랑 얘 곱한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8 거기에 얘만 곱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k이기 때문에 k는 얼마? 8. 8입니다 되십니까? 네 정리하실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45분에 3신도 들어갑니다 자 등차수열을 합하는데 아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다 둘 더하며 둘 더하며 둘더하 첫째 항 둘째 항 L번째 마지막 항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봐라 등차수열의 힘인데 아우 야 그만 좀 긁어줘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 어떻게 더해? 1곱 더해 2와 99도 더해 네이 값이 다 얼마야? 101 그러면 몇쌍 나오겠니? 50쌍 나오겠지? 네 따라 하세요 등차수열의 합 SN은? 등차수열 합 SN은? 처음수 더하기 처음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개수 나누기, 나누기 2, 2. 근데 N번째까지인데 L이니까 L 대신 N번째 항 A N 써도 되지? 네 2분의 N에 A 플러스 또다시 A 플러스니까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B가 됩니다 음. 둘다 알아야 됩니다 선택 네. 아니라 그랬다 네. 등차수열의 일반항 A n 은 따라해 등차수열의 일반항 A N은 등차수열의 일반항 A N은 처음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처음수 더하기 끝수 아, 더 곱하기 개수 아, 나누기 2분의 n에 2분의 N. 2a+, 플러스 2A 플러스 n-1d. -1D. 두 개의 공식이 다 나와 있고요 자, 이 녀석을 봅시다. 끝까지 뜯어가야 돼, 기 봐. 얘네 관한 몇차식1차식2차식2차그러 1차식. 1차식. 1차식. n제곱의 개수가 뭘까? 공차의 반, 2분의 D 맞나요? 네 상수항이 있을까요? 어, 상수항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어 그럼 등차수열의합이야 근데 만약에 상수항이 있다면 N이 2 e 이상부터 등차입니다 오케이? 자, 기억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네. 꼭 해주세요. 보세요. 잘 봐. Sn이 2n제곱 마이너스 4n이야. 얘네가 몇 차식이야? 네. 등차수열의 합이 되면 상성 없으니까. 네. 봐라.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관계에 의해 n번째까지의 합에서 그 앞에 한까지를 빼주면 n번째 항이 나올 것이고 얘는 반드시 얘가 될 것이다. 맞지? 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Sn에서 얘를 빼줘보면 2n제곱 마이너스 4n에서 2에 n-2 대 제곱 마이너스 4에 n-2를 빼는거지 네. 그러면 2n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에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마이너스 4n 플러스 4 전기하면날라가고요 4n 마이너스 6 맞아요? 네 얘가 an이 됩니다 근데 첫째항을 확인합니다 s1은 마이너스 2지 얘가 반드시 첫째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an을 만들면 an은 4n-6이고 첫째항이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는 n은 2 e 이상을 적어줘야 하는데 괜찮아요 네. 근데 여기 식에다가 a1을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2가 나오지 네. 그러니까 굳이 얘는 이걸 쓸 필요 없이 a는 4n 마이너스 6, n은 그만 이렇게 쓰고 끝나겠죠 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sn이, n에 관한 sn이 2n 제곱 마이너스 4n 가볍게 플러스 1 1 하나만 적어볼게요 그럼 여기 플러스 가 생기겠죠 이거 그대로 떼올게요 여기에 플러스 1이 생기고 여기도 플러스 1이 생기면서 괄호 열면서 사라지겠지 네. 그러니까 얘가 튀어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도 얘도 AN은 뭐야? 4N-6이야 네. 근데 S1은 저기다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거든 얘가 A1인 거니까 첫째 항은 변함없이 뭐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네. 근데 여기는 N2 은 이상 적어놔야 된다그랬지 여기다 1 넣어봐.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놔둬야 돼. 얘는. 그래서 뭐랬냐면 상수항이 없으면 그냥 등차야. 첫장부터 상수항이 있으면 둘째항부터 등차야. 오케이? 그런데 봐봐. 등차수열만큼은 이 SN에서 AN으로 바꾸는 게 되게 빨라야 해. 머리쓰자. 등차수열의 합 SN은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지. N제곱의 개수가뭐라 그랬어? 공차에 반 맞지? 네. 그럼 이게 공차 얼마란 얘기야 어, 4 그럼 a에는 n 에 관한 1차식이며 공차가 4지 네. 상수항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지 네. 1 넣어서 마이너스 2되야지뭔 음...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소열의 합을 구하래 어 첫째 항 끝항 나와있으니까 합은 처음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2 음, 네. 처음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2 얘는 끝수 안나와있지? 네 2분의 n a 2a 플러스 n-1 d 네. 오케이? 네 알아들어? 네 2분의 n a e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마이너스 66 맞지? 마이너스 33 2분의 n a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7 됐나요? 네 첫째 항 끝항 나왔으니까 처음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개수 없잖아요 개수 구해야죠 네. a는 2n-12 네. 끝항이 20이어야 하니까 n은 16 개수 나누기 2 오케이 필요하면 구하면 되는거야 처음수도 끝수네 처음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나누기인데 개수는 1부터 쭉 10이니까 10개겠죠? 네 처음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나누기인데 개수는 몇개일까얘 일반학 만들자 A에는 공차 얼마? 2 EN. 첫째 항이니까 마이너스 1내가 23이기 위해선 12개 계산하시면 되죠? 네 처음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나누기 공차 3 a는 몇 n? 3n 1 넣어서 얘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5얘 나오려면 10개 15 맞죠? 네 처음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모르고 이나누기 공차 얼마 마이너스 4N, 플러스 19. 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60, 15개. 뭐, 계산하시면 되겠죠? 네. 뭐 13이니까 15, 마이너스 195. 정도 되겠네. 자, 얘는, 할수 있겠죠? 첫째 항이 공차, 합. 맞지? 네. K항까지의 합이야. 어 아, 그럼 K번째 항이 마지막 항이잖아 네. 첫째 처음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는 몇개 K에 네. 나누기 2는 네. 얼마냐 이거지 네. 그럼 K만 알면 되지 네. A에는 2N 네. 플러스 5 네. 얘가 33이니까 N은 16 즉, K가 16인거네요 40 곱하기 8. 정답은 320 되겠지. 뭐야, 이거? 야, 너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아우, 막 3만 원 죽겠어. 그니까 계속. 정신 다 나와서 뭘못 하겠어. 이 계산도 틀리고 있잖아. 14잖아, 이거. 네. 그러니까 14일 거니까. 예 곱하기 14 나누기. 얼마? 280. 몇 차이나 등차니까? 7D. 몇? D는? 2. E. 일반항 a n 은 EN. 2분의 N의 EA. E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2 분의 10에6도 하기 18 120할수있겠 니？처음 수 더하기 끝 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2한게 얼마? 52 처음 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2한건 얼마? 50. 처음 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2지 네. 잘 보세요 그러면 처음 수 더하기 9 3은 얼마일까요? 8일 것 같아요 처음수 더하기 20번째 항은 마이너스 6인 것같고요네 맞죠? 네. 그럼 이것 때문에 빼줘버리면 A20에서 A13을 뺀게 마이너스 14인거니까 7D가 마이너스 14로 D는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A 플러스 A 플러스 12D 맞아요? 그럼 2a-24가 8이기 때문에 2a는 32로, 첫째 항이 얼마? 16. 16이요 다 알았네요 an은 몇 n? 마이너스 2n 플러스 18 그러므로 첫째 항은 아까 구했듯이 16이고요 30번째 항은 마이너스 4 2예요 처음 수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나오겠죠 2분의 30 곱하기 마이너스 26 됐니? 근데. 마이너스 390 여기까지 정리 첫째 항이 7이고 첫째 항부터 합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합과 다음과 같이 응? 합이 같대요 첫째 항부터 셋째 항까지 합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은 첫째 항부터 A4, A2. A5, A6과 같대요. 그러면 사라지네요. 맞지? 네.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이 0이란 얘기네. 맞나요? 네. 순서대로 등차수열이죠. 얘네 들의 합은 얘 두배니까 3A5가 0이란 얘기죠. 그럼 a5가 0이네요 네. a5는 a플러스 몇 d? 4 d 첫째항이 7 7플러스 4 d 가0 맞죠? 그럼 d는 마이너스 4분의 7 괜찮아요? 네 됐습니까? 네 괜찮습니까? 네 알아들으십니까? 어? 아 오한까지 합이야? 그럼 여기 도 지워지죠 이렇게 해줘? 네 오케이, 그럼 다시 갑시다 빨리빨리 얘기해, 그런 거를 내가 틀렸던 응. 거 나와서 쓰길래 그럼 A 플러스 3D 얘는 A 플러스 4D 즉 2A 플러스 7D가 0이지 네. 그럼 2A는 14 플러스 7D가 0이니까 D는 응.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러면 처음으로 몇 장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니? a n 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 n 네. 플러스 9가 처음으로 음수가 돼야 되니 2 애는 9보다 크면 되니까 애는 2분의 9보다 크면 되네몇 번째 항? 네. 제 10항 네. 어, 5항 네. 맞나요? 네몇째까지 합이 최대가 되냐고 물었죠? 합을 구해도 되는데 자, 생각해 봐봐 양수부터 계속 더해 나가다가 다섯 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잖아 네. 그러면 더할 때 음수를 더하면 수가 작아지지 네. 그럼 몇 가지만 더해야 되니? 양수까지만 더해야 되겠지? 네. 그럼 상식적으로 제몇항까지야4항까지만 더하라는 거야 그럼 S4를 구하는 거지? 네 2분의 4. N의 2A 플러스 N-1D는 2분의 4의 8은 16 오케이? 네 2 0이상 100명 자연수 3의 배수죠? 네. 자, 그럼 3의 배수는 20 이상으로 첫 번째는 누구야? 네. 21. 가장 큰 놈은? 네. 99. 5의 배수는? 20. 20부터 95. 맞지? 네. 근데 2의 배수와 5의 배수 중에 겹치는 게 있겠지. 네. 또는이니까. 네. 그러면 2의 배수 다 3의 배수 다 더하고 5의 배수 다 더했으면 네. 겹치는 건 몇의 배수? 15. 15의 배수. 30부터 구십까지 90까지. 이거를 얘네들 더하고 얘네를 빼줘야겠죠. 얘는 몇개일까요 얘는 일곱번째고 얘는 서른세번째야. 그럼 우리 항이 총몇개 있냐? 스물일곱개야. 얘는 네번째고 열아홉번째야. 그래서 몇개 있냐? 3까지 안들어가니까 열여섯개야. 얘는 두번째고 얘는 여섯번째야. 그래서 몇 개냐? 다섯개야. 그럼 요맨 위에 거는 처음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2 처음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2 빼기 처음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2 맞죠? 네. 어저 인간 잘 푼다가 아니야 난 계속 지금 너희한테 알려준 기술만 쓰고 있는 거야 개수 셀때 조심해라 이거 여, 26개 쓰고 등신된다 15개 쓰고 등신되고 4개 쓰고 등신된다 오케이? 27 들어가, 7개가 들어간다고. 7부터 33이야. 야, 1부터 그럼 5까지는 숫자 4개냐? 그럼 세 봐야 아니야1 들어가고 5 들어가잖아. 네. 그럼 어디까지 들어가? 5까지 들어가고, 어디서부터 안 들어가? 0부터 안 들어가는 거잖아. 0을 빼야지. 네. 이상한 계산들을 하고 있어. 계산하면 정답 나오겠죠. 네. n e x 자, SN이 주어졌고, 합이야. 합이 주어졌고, 일반항을 물었어. 오케이? 근데 얘 무슨 수열이야? 얘네가 난이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지 네. 그럼 AN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랬지 상수항 없으니까 네. 상수항 없으니까 첫째 항부터지 네. N제곱의 개수 뭐였어? 공차의반 네. 공차 얼마야? 2, 네. e. N S1은 2지 네. 그럼 1 넣어서 2 e 나와야 되지 네. 얘가 AN이야 그럼 A10은? 20 네. 공차는? 2 네. E. 오케이? 음.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시대에 넣 S10은 얼마야? 110 S9는 얼마야? 90 빼면 10번째 항까지 합해서 9번째 항까지 합을 빼니까 10번째 항 나오겠지 네. 걔가 20이야. 이 방법도 기억해놔 그럼 A20이지 맞아? 네그 다음에 s 1구 해봐 2지. 네. s 2구 해봐 6이거든? 얘가 A1이고 얘는 A1 더하기 A2잖아. 네. 근데 얘가 2야 형님 몇이야? 4 공차 얼마야? 음. 근데 우린 구조를 알잖아 구조를 알고 풀어보는 거지 다음거 SN 얘네가 몇창 한 시기야? 2차 시이니까 등차수열의 합이지 네. 근데 상수항이 있으니까 몇째항부터 등차 그렇지. 둘째항부터 둘째 등차 맞지? 네. 그럼 A1은 S1과 같으니 1집어넣으면 3이구요 n제곱이야.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반. 그럼 공차 얼마야? 2. 공차 2니까 2n으로 출발하지. 네. 상수항 무시하고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상수항 무시하고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네. 4 그럼 1 넣어서 4 나오려면 네. 2. 그래서 쓸때 이렇게 써야 돼. 첫째 항은 3이고 일반항은 2n 플러스 2인데 n이 2 이상부터 됩니다. 네. 됐나요? 이두개 네. 정리. 자, 난 10개의 선분을 그을건데이 뜻을 알아? 요 길이가 1이야 네. 요 길이가 1이려면 얘의 y값은 얘의 y값보다 항상 2배란 얘기지 지금 네. 근데 요 길이도 1이란 얘기지 네. 그러니까 1, 1, 가장 긴건 10이면 여기도? 10. 10 그럼 1, 2, 3,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1부터 10까지 몇 개를 더하는데? 오케이. Okay. 다 등차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걸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왜 이런 일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넥스트. 얘도 등차 얘도 등차 첫째 항은 똑같이 1. 그럼 an은 공차가 3이니까 3n 2. 괜찮아? 네. b n 은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2 네. 이걸 구하래. 6 n 5 n 마이너스 2 괜찮아요? 네. 그럼 첫째 항은 3열 번째 항은 48 처음 수도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이해해도 되죠? 네. 255 오케이? 네. 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올리겠습니다.